눈뜨고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마셔도 눈이 떠진다. 저절로 눈물만 난다. 잠을 자고 싶다. 나는 행복했던 때를 떠올린다. 사업을 하면서 가진 것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무엇인가? 죄를 지었으니 죄를 대신할 방법을 떠올린다. 그러나 보조의 방법이 없다. 결국 모든 걸 날렸다. 세 번째 실패다. 두 번째 실패로 월세방에 나은 잡고 세 번째 실패는 모두 빚으로 남았다. 모를 때 재산이 있었기에 크게 잃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젠 알만큼 아니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종자돈이었다. 나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모든 수단을 통해 현금 대비 최대의 주식을 보유했다. 종목의 믿음을 가지고 두세 달 보유해서 효과를 많이 봤었기에 손절이 쉽지 않았다. 나에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갚아야 할 것도 너무 많다. 나는 너무 급한 것이다. 더구나 이젠 두 번의 실패처럼 빈번히 매매하며 손실을 누적하고 싶지 않았다. 손절을 안 하고 담보율을 맞추며 버텨온 것이 욕심이었던 것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만큼 나는 무능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두려울 뿐이다. 나만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주식으로 살기 싫었다. 사람 속에서 추억을 만들고 살고 싶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당장 매달 나가야 하는 돈생각에 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매번 실패라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푸라기 같은 잔고라도 남았다면 그걸로 이자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버티고 싶었다. 이젠 그마저 날라갔다.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힘들다. 괴롭다. 힘들 때면 2차 대전의 수용소 생활을 상상하고 전쟁터를 상상해왔다. 불과 두달전 반토막일 때. 아니 한달전 20%라도 남았을 때로 되돌아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그때도 그리 힘들었지만 말이다. 숨이 막힌다. 스스로 적당한 때에 벗어나려 했는데 결국 강제 퇴출이다. 붙잡을 희망이 없다. 이젠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현실이다. 결국 방법을 찾겠지. 아왜 내가 일이 되었을까. 이번 주한 주는 저에게 정말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반등장에 단 10원도 못 벌고 저번주부터 이번주까지 2주동안 4천만원 정도 날린것 같네요. 문제는 신용매수로 손실금액이 더커진것 같네요. 억세게도 재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용매수로 손실을 많이 봐서 본전을 빨리 복구하려고 또다시 신용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한번 신용매수를 하니까 계속 신용매수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손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신용 매수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원래라면 이전 저점 안 깨고 급반등함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하필 그날 미국이 엄청 떨어진 상태라서 우리나라도 급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전 저점 깰줄 알고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급반등하며 오르는 겁니다. 미치겠더군요. 그래도 미국이 내일 더 폭락하면 우리도 내릴거다라고 생각하고 종가배팅도 안했죠. 그런데 미국도 다음날 급반등하고 우리나라도 시초가 부터 갭떠서 출발하는데 아 그때서야 이건 미국놈들이 급반등시키는구나 생각하고 장 시작하고 몇 분을 지켜보다 신형으로 풀배팅 들어갔죠. 1%대 매수에서 장중 6%까지 올랐는데 제가 바보같이 3%대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니까 5%대에 추격매수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지수가 시가 대비 좀 오르다 은봉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5%대에 추격매수 했는데 장중 마이너스까지 밀리니까 손절했죠. 그날 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충격이 심했습니다. 손실이 너무나 커서 종가매수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내일도 지수가 밀릴 것만 같아서요. 근데 재수 없게도 반등장에서 하루 음봉 나온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저점에서만 잡고 오버했다면 최상의 날이 되었는데 시초가 부터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나서 저점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추격 매수하는 바람에 물리고 손절하고 못 들어가니 그 다음날 다시 폭등했죠. 그날 상한가 들어가더군요. 정말 열받았습니다. 하루만 견뎠으면 되었는데 5%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했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라니. 그때만 안 던졌어도 상한가로 큰 수익이 나고 계속 보유했더라면 지금 엄청나게 먹었을 텐데. 이렇게 전 운이 없었나 봅니다. 손절하고 폭등한 다음날 상한가 가던 날 아마 연휴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건설주가 장중 6%대까지 내려오길래 매수 걸었는데 한호가 차이로 매수가 안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다시 추경매수하는데 그전 추경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보았기에 추경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수하지 못하니 그 건설주도 장중 20% 이상 급등하더군요. 와 정말 열받더라구요. 제가 종목 보는 눈은 있는데 제때 그걸 잘 매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형으로 매수하니까 손실보면 안되니 최대한 장중 바닥에서 매수하려다 보니 몇 호가 차이로 놓치고 추격 매수하다 물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건설주 놓치고 해운주가 장중 11%에 있었고 더 상승할 여력이 유력해 보여 잡았습니다. 지수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하나도 못 먹고 손실만 보다가 해운주를 11%를 넘으며 더 상승할 것 같아 보여 뒤늦게라도 좀 먹어보자 싶어서 잡았죠. 그날 조금은 상승으로 마감하여 3%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 신용이니까 원금 대비 6에서 7% 정도 수익이 늦게나마 발생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좀 손실이 있어서 그날은 그렇게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신용 배팅한 채 오버했다가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휴 전에 현금 확보하고 넘어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연휴 하루 전이었습니다. 재수없게도 내가 전일 신형매팅에서 수익이 조금 난 날은 그 다음엔 꼭 재수없게도 지수가 빠지더라고요 제발 제가 신형매수해서 이틀이나 3일 연속 먹어보는게 소원입니다 정말 재수없게도 내가 신형매수하면 다음날은 지수가 빠져요 연휴 하루 전날 지수가 미장영향으로 빠졌지요 그래도 전일 수익이 약간 있어서 버텼는데 장중엔 역시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던질려다 또 바닥에서 던지는 꼴이 될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러니까 올라줘서 해운주가 플러스 0.5%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원래는 세금 수수료 뛰기 가격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더 올라올 것만 같아서 매도 취소를 했죠. 연휴 땐 무조건 현금화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순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막판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 0.8%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아휴 정말 또 욕심부리다 이거 물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간의 종가로도 매도하려고 하다 지수를 보니 5일선 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신용 매수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버를 했습니다 연휴 때 미국이 빠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개장할 쯤엔 조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이 올라온다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어서 우리는 조정받지 않고 갈 거라 생각하고 오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미장이 연휴 첫 시작때 하루 폭락이 너무 심했던 탓인지 미국장 반등이 우리 개장할 때까지 시원찮았습니다. 우리가 개장한 이길부터 크게 반등을 했죠. 딱 하루 차이로 저의 수익률 게임은 또 어긋나버렸습니다. 연휴 이후 월요일장에서 우리 지수는 폭락하였고 해운주 신형 매수로 2-3% 수익 보고 있던 저였는데 시초가 붙어 마이너스 4%가 되더니 좀 반등하다 다시 내려가니 또 마이너스 6%에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하루 정도는 손실보더라도 넘기는데 장 분위기가 그날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해운주는 또 장이 안 좋으면 더 하락할 것 같기에 버티다 버티다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매도하니 또 거기가 바닥이고 3% 이상 반등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물론 그날 종가는 제 매도가 보다 약간 떨어져서 마감했는데 이 길부터 계속 급반등했습니다. 결국 또 바닥에서 털린 셈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일 하루씩 어긋나 버렸습니다. 제가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면 지수가 시초가 부터 밀리는 패턴이었고 제가 물릴까봐 시초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시초가 부터 날아가는 그런 폭등 패턴이었고 참다참다 참다 매수하면 그때부터 흘러내리고 그래서 다시 손절하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매매하니 반등장에서도 수익은 없고 매일 하루에 500천만원씩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는 하루에 단 10원도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익 났다가도 더 올라갈 것 같아 기다리면 빠지고 그러다 또신용매수하니또 다시 흘러내려 마이너스 2% 상태에서 다음날로 오버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장이 반등해서 우리 지수가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하루였는데 매수하고 보니 너무 등락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 올라오길래 바로 매도하고 5%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날은 귀신의 씨였는지 차트나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매수가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신형으로 질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재수 없게도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딱 최고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올라가던 주식이 제가 5%대에 매수하니 6% 찍고 다시 흘러내리는 겁니다. 지수가 그때부터 흘러내린 거죠. 이전에 매수했던 패턴하고 완전 똑같았습니다. 완전 미칠 노릇이었죠. 이번 반등장에서 은봉이 크게 나온 날이 두번 있는데 반등장에서 한번 연휴 후 반등장에서 한번 있는데 제가 귀신에 홀린 듯이 그날만 시초가 부근에서 지른 겁니다. 정말 재수 더럽게도 없죠. 이전처럼 바라보다 놓치지 말고 매수하고 보자라는 심리에 질렀는데 또 매수하고 흘러내려 마이너스 4% 원금 대비 마이너스 9% 손실 발생했습니다. 이 날이 옵션 만기일 하루 전입니다. 미국장이 오를 것 같아서 또 오버를 했죠. 다행히도 미국장이 많이 반등했는데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면 때리자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4% 넘게 시작하더군요. 전 어제 시초가 대비 밀린 흐름이었기에 오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외국인들도 풋옵션을 많이 상태라서 또 시초가 대비 밀리고 하락으로 밀어버릴까 봐 시초가 부근에서 일단 바로 매도했습니다. 근데 제 물량이 털리고 지수는 계속 급반등을 합니다. 또 완전히 거꾸로 매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량을 보유해야 하는 급반등장의 5분도 주식시장 흐름을 안 보고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하였으니 잘될 리가 있겠습니다. 제 물량을 털리고 10분쯤 흐름을 보니 오늘은 급반등하는 장세더군요. 그래서 풀베팅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역시 대부분의 우량 종목이 6%를 넘고 있어서 눌림목 조정을 기다렸죠. 그러다기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매수가 대비 1% 오르더니 다른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은 계속 횡보하다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던 관심 종목이 있어서 그냥 마이너스 0.84%에 손절치고 6%대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손절친 종목은 그날 급등해버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은 좀 오르다 내리더군요. 다른 종목들보다 못 올라가더군요. 마침 마이너스 10%에서 급반등하던 지능기업을 보고 이날 대량거래 터뜨리며 물량터는 날이었는데 알면서도 주식매매가 하도 안 돼서 단타라도 쳐보자는 생각에 또 신용 매수로 풀로 질렀는데 역시 또 계속 급반등하다 제가 사니까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2에서 3%라도 오르면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제 매수가에서 1%도 안 오르고 다시 급락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래량을 보니 터는 것 같아서 손절하고 나왔는데 제 매도가 대비 플러스 5% 위에서 장마감하더군요. 정말 죽도록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을 신용미수로 들어갔죠 그리고 상승하더군요 3% 수익입니다 몇백 수익이 났죠 근데 상승하고 있어서 내일 갭으로몇 퍼센트 먹길 바라고 매도를 안하고 보유했는데 결국 밀려서 제매수가 보다 희한하게 한 호가 아래에서 끝나더군요 미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시간의 종가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할수 없이 오버하였습니다. 근데 미국장에 또 재수없게도 빠졌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가 온통 노랗고 2주일 동안 수익도 없이 몇천만 원을 날리니까 심리가 많이 불안해서 보합까지만 되어도 매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미국장이 오늘처럼 약 보합 정도로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많이 떨어져서 심리가 또 불안해져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2% 정도에 형성되길래 보합까지 올라오면 던져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지수는 내리는데 시초가 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더군요. 전또 5분을 안 지켜보고 플러스 0.8% 가격에 매도 주문 걸어놨더니 3분도 안 돼서 체결되고 6% 가까이 올라가더군요. 하하 정말 실성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열받아서 추격매수 들어갔죠. 물론 바로는 아니고 눌림목 조정구간 6권대까지 올랐다가 2%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4% 초반대까지 올라갔는데 2% 정도 수익이 났는데 다시 5%후반대까지만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1%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충분히 수익본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그놈의 수익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1%대까지 내려가고서야 지수를 보니 계속 흘러내려서 또 아침에 약간 수익 본거다 토해내고 손실 보고 매도했죠. 그러니 또 지수가 오르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심리가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선 매매하면 안 되는데 12월 말까지만 해도 배당받으려고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1월 2일부터 지수가 폭락하면서 두달만에 8천만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원금 2억원에서 손실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신형매수 때문이죠. 이런 하락장에선 신형매수하면 안되는데 이번 반등장을 노리고 신형매수한건데딱 하루차이로 모든게 어긋나고 빗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하고 재수가 정말 없었다고 볼수 밖에요. 내가 매수한 종목들이 따지고보면 저점 대비 반등을 많이 한 종목이었는데 하필 내가 시초가로 매수한 날에는 시초가 대비 밀리는 음봉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수가 폭등하는 날은 시초가로 매수하지 못하고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해서 바로 물려버리는 것을 반복했으니 정말 재수 옴붙은 2주였습니다. 이 2주에 4천을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판에 이제 신용을 접고 현금 매수로 매수해서 어제의 손실을 쬐금 만회했지만 일단은 지금은 현금 상태입니다. 이제 돈도 5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금 매수하여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반등을 다 먹었을 텐데 역시 하락장에선 신용이 독입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으로 사버리게 됩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아 제가 완전 초보는 아닌데 너무 차트에 이것저것 많이 분석을 해도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심리가 불안해서 주식이 안 되네요. 정말 이렇게 안된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락장도 아닌 반등장에서 사천을 깨먹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한 주에 단 하루도 수익을 못볼 수가 있는 건지, 정말로 제 자신이 너무도 비참해 보이네요. 반성하는 수밖에 없네요. 아, 정말 허탈합니다. 머리가 깨어질 듯 머리가 띵합니다. 이제는 현금으로만 해야겠습니다. 신용은 하락장에서 너무 심리가 불안해서 조금만 조정받아도 견디기가 힘드네요. 요즘은 담보 부족하면 바로 이 일만의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어서 손실 본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이 일만의 반대 매매가 바로 나가니 하루만에 손실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 하니 신용 매수 땐 무조건 매수하고 수익이 나야 하니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번 반등장에서 하루 차이로 어긋나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건 정말로 저를 열받게 하네요. 이전 저점을 깰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첫 급반등장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못하고 고점에서 매수한 게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매가 계속 어긋나 버렸고 연휴 때 신용상태로 오버를 했던 것이 악수였습니다. 그렇게 어긋난 채로 손실을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심리는 더 불안해져서 매매하는 족족 실패로 돌아가고 정말로 이럴 때에는 한달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전 요즘 매매하면서 저에게 악기가 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급반등해도 제가 참다참다 참다 매수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조정 받고 제가 참다참다 참다 매도하면 그때부터 반등합니다. 정말 저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고 싶은데 완전히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기똥차게 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악기가 붙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식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사는 시점이 딱 고점이 되고 내가 파는 시점이 거의 최저점이 될까요? 정말 저는 그 점이 너무도 열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작할 때 당연히 신용 매수는 생각하지 않았고 현금 매수만 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신용 매수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용 매수로 결국 2억원에 돈이 5천밖에 남지 않았네요. 신용 매수로 1억 5천을 날리고 보니 정말 많이 허탈합니다. 주식으로 하도 열 받고 매매도 잘 안되다 보니 넋돌이 길게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